<웃음> 아, 이런 충심도몰라주고 아, 니 그새 한 계절이 아, 아, <웃음> 참. 나 참. 나 참. 나 참. 나 참. 나 참. 나 참. 나로나 참. 참. 나 참. 나 참. 나 참. 나나 참. 나 왜이 우이, 우이, 우이, 우이, 네. 속시 짜게 한번 속시 어, 네, 섞어요. 어디서 네. 들어? 신경과, 순환기내과 검사 신청 했으니까싹다 해봐요. 뭐? 그렇게만? 말... 아니야, 나 괜찮아 진짜. 안 아, 될까? 그러니까. 아, 나 아파. 아프지가 않아요. 내가. 아니, 괜찮아. 아니 두 개씩이나 해놔. 가야 되 네. 네. 들어온다 대하시고마시고이라 다음에 네이가 괜찮으실까요? 네네 아, 네. 네, 네. 자, 오 받아주세요 잠심만요이것저 오른쪽 에야돼네로할 거야 바이네기하나고 어, 어, 어. 어. 어. 어. 어. 뭐 가자 야너너너 너, 너, 너, 너, 내가 도망이다 친구처럼 보여? 거짓말 그렇게 잘하는데 도망은 못칠 거야. 너 진짜 아니, 말을 야 한기전, 한기전.